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예정지구 선장을 놓고 주민간 참여한 갈등이 발생했던 대구신청사 예정지 주변 공공재개발이 결국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첫부동산 대책에서 호응이 낮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삼동 후보지는 정부의 3차 선도사업예정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부진해 주민 대부분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해왔다. 22일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감삼동 공공재개발 후보진의 938세대 가운데 74.6%가 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 28일 반대 서명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달사구청에 제출했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한 주민들은 공공주도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안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방식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세대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데다 민간개발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것도 반대 이유가 됐다. 공공재개발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반대 추진위는 감삼동 공공재개발을 처리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열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추진위원장은 2026년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후민형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후보지 주민여론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감삼동 125-6번지 일대는 지난해 5월 국토부에서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후보지로 지정됐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받아 반대추진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국토부 및 시행주체인 한국주택토지공사의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예정지구 후보지 상태로는 국토부가 공공재개발을 처리할 수 없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다시 공공재개발을 처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8.16 대책을 반영한 법령이 올해 안 개정을 앞두고 있어 정확한 골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감삼동의 경우 민원이 많아 후보지 상태로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보지 단계에서 철회하고자 한다고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